거 deflect, 안녕 안녕 어 숨을 헐 안녕 아이고 와우! 빨리 와우! 와어 와우! 와우! <웃음> 너무 쪼금 쌌어. 음, 이렇게. 음, 너무 쪼끔 어이 여섯 들어있었 아, 어, 여섯 개. 야, 샌드있게딱 여덟 개 맞춰야지. 뭐야, 여섯 개! <웃음> 야. 야. 야. 그, 아니야, 그냥 해게봄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다 했어? 못하 어,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뭐어 뭐야? 어야 뭐야? 뭐야? 맛야 뭐야? 뭐야? 뭐웃 뭐야? 뭐시네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쪽 뭐야? 소리가 귀여워. 아, 고마고 어떻게 쪼끔한 아 와사비도 넣고 소금도 넣 예. 명이나물 넣고는 이나물을 넣으니까 볶겠다. 세상에는 통으로 구워 맛있다. 그 그럼요. 다들 먹는 거에 진심인 거고 <웃음> <웃음> <웃음> 어! 미안. 저거 돼지고 왔는데? 이거 토야? 소바르크야응 이거 사람이아 두껏다. 큰일 났다. 이거 은박지 좀 있어? 뜨겁다니? 어, 아 뜨겁다. 뜨겁 하나 둘 어! 나장갑 있는데. 어? 장갑도 왔어. 보이겠네. 뭐지? 뭐해? 뭐해? 나도, 나도… 뭐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다 갑자기 갑자기 갑 이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맞아. 오, 맞아, 맞아, 아 으아! 아아 <웃음> <했어, 안> <웃음> 또 너무 뜻이 쉽었잖아. 실하고뭐 잘. 이아 야, 가래떡 굽는다니까. 왜 마시멜로 안 굽냐, 그래서. 아, 양심상못 것까지는 안다저 <웃음> <않는다. 웃음> 현미 가래떡 굽어. 양심사. r e n t i n g a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이이이이이이 안 따라왔어. 오, <웃음> 음, 이제 끝나면 뭐로 먹이지 짠! 고생해. 고생 이거. <웃음> <웃음> 우리 어차피 피단동갑나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세요 <웃음> <고생하세요. 웃음> 아, 맛있다. 아, 맛있지? 맛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야. 아, 그냥 사고 삼고야 <놀람> <놀람> I'll b u r e l o for, s r So c h e d s h o me. 가 달라고. 먹어. 엄 오랜만에 먹어 가 오랜만에 먹어. 예. 다들 명 마셨으니까 1.5배 마있 e o m e n a t e n 더해, 더해. 더해. 맛집 대화 야, 귀여워서 해짜개 야, 나이 야, 야, 이나 <웃음> <때문에.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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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않아도. 이 둘이 뭔가 다 해, 막. 그, 선두를 되게 파워하는 애들이 있어. 손놓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이딨어어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 잠깐네 <웃음> <맛있네>. 내가 끊어줄게 괜찮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음, 아이 언니 이 언니 시원하게 잘 비비네 <웃음> 이 언니 심자 <심지어> 고해 <웃음> 뭐여기서뭐넣나 번호가? 번호가? <웃음> 우리만 있는 것 같군요. 우리만 있지만. 왜? 나안 보잖아. 려야 되잖아. 아, 아 왜안 <웃음> <웃음> 어디서 려야 되냐? 왜냐면 커피를 너무 심심찮게. 어디서 려야 되지? 아, 저기 뭐야? 한. 진... 금뭐냐증오이라 하지 않았어? 근데 찐이냐? 어다 너네 오셨어? 4마원이 남았거든. <웃음> 와차 엄청 많아 막있네 맛있네. 네맛있맛있게맛다맛있게맛다 이아아우 맛있어 처음 먹는 것처럼 알 여기 청양고추 좀 옆에 있는 맛 설탕? 설탕도설탕도 맛있어 아, 리고나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시으로시다가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가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아,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아, 고마워. 예. 어. 얘봐 봐, 얘봐봐줘뭐아맙다얘이 사줘, <웃음> 공뎅이 좋아, 좋아, 죽 엄청 많아. 좋아 애교 엄청 많아, 애교 아하교 많아, 애아 애교 많아, 애교 많아. 애교 많아, 애어 많아. 애교 많 애교 많 많아, 아. 어 누가 이제 누 이제 누가 이제 누 안녕 제 누가 이제 누가 이제 누가 이안 미쳤네? 진짜 네? 좋은 거 아니야? 돌발상황 뭐야 이게? 박사장 <웃음> 어? 같은데한것도어 <웃음> 진짜 감사합니다 누가 틀어낸다 아 진짜? 누룽이가 어졌다 고양이랑 모자가 저기 있나봐 진짜.